안녕하세요. 메이마의 지윤입니다. 어, 오늘 그 엠카 사전 녹화를 이제 엠카 첫 무대로 오랜만에 또 무대를 털려니까또 너무 설레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한번 즐기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네, 지금 사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뭐 얼른 의상으로 한번 딱가아입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갈아입고 왔네요. 디디전 네 어.. 의상을 갈아입고 왔습니다 어.. 이 의상이라고 하면은 어.. 뮤직비디오 때또 입었던 옷인데 어.. 의상의 포인트라고 함은 아무래도 이.. 그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이런 이런 에? 그리고 이등 보시면요 등을 어떻게.. 이, 이렇게 해야 되나? 그.. 헤이, 이거 봐! 헤 이거 뭐 이거? 야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보세요 띠르 이런 식으로 어, 조금 조금은 우리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그런 약간의 어, 포인트들이 숨겨져 있죠 그리고 이쁜 이 목걸이와 반지 그리고 이렇게 귀에 귀걸이까지 이렇게 해서 이쁘게 꾸몄고요 어, 산호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저는 저도 스트레칭하고 준비를 해서 어, 여러분들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음. 뭐 네, 올라때네 달라고 하는데 엠카운트 사전 녹화 지금 방금 회화 메이크업을 다 마치고 이제 살짝 시간이 뜰것 같아서 네. 잠깐 이렇게 셀프 캠을 했습니다. 네. 사실 옷도 또 이번 약간 포인트가 있어요. 살짝 파이에의그 어디 파이 있더라? 그치구나 지네. 네, 파이 있 여기도 이렇게 파이어가 있고 <웃음> 안돼. 지금 메이의 속마. 안돼 지금. 어, 여미. 근데 이건데 여미라고는 하지만 또 막상 이렇게 되면은 얼굴 안 보고 또. 맞, 맞습니까? 맞습니까? 또 어, 얼굴 한번 보고, 또이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것만 이거, 또이그또이모티콘이쓰고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습 이거, 이여 이거, 이거, 이거, 가도록 고맙고요. 응. 오늘도 아마 귀엽고 깜찍하게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안녕 그러면 촬영 스타트. 안녕하십니까 매이시 돌아왔습니다. 네. 아 어, 지금 선호 끝이 나서 지금 내려온 상태고요. 또 오늘도 내일부터 열심히 하고 또 다양하게 또 이쁘게 또 내일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네. 또 다음 어, 우리 매일 여러분들께 준비되어 있는 스케줄을 또 하러 가야겠죠? 그러 그러니까 또 뮤직뱅크 너무 잘 끝나서 기분 좋고 어, 너무 사랑합니다. 내일을. 그러면 다음 어, 내일 또온방 스케줄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랜만에 음악중심에 와있습니다. 글을 남겼는데 색다르게 또 댓글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토끼 할 거는 윙크토끼 그때 그 이름이 모리를거리였는데 그때 했던 이 윙크토끼가 있거든요 한 손으로 어, 윙크를 하면서 토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옆에다가 손에 닭대 여기 여러분을 위해서 자, 오늘도 신경나게 들려볼까? 자, 오늘 무대가 잘 나올까요? 한 번에 들려주면 예스. Yes. 아니면 뭐? 네. 変な子もた어さ Let you hear i 비 Let you hear it. Let you h 보 a r it. 보 e 시 you h e a 시죠 그때 제가 사과를 이거 훅 r it. Let you h e 좀 깨질지 몰랐는데 좀 뚫렸어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 안 뚫려가지고 손좀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역시 뭐야 이거 뭐야. 열번 찍어 아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러 번 계속 어. 물어가면안되는 일이 없다 는 뜻. 사과를 두 번이나 찔렀죠. 찔렀는데 탁 뚫려서 기분이 좋았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었습니다 네어 일단 무대로두개 해서 일단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이미 사전 녹화를 끝낸 상태고 하나는 이제 생방송으로 나갈 건데 아무래도 짧은 이 추천인데 그래도 한국이 더 추가돼서 로스트 거기 추가돼서 사실 기쁘죠 그래도 재미있게 뭔가 뛰어놀 수 있는 또 노래고 뭔가 저희의 그런 끼들을 표출할 수 있는 무대여서 네 되게 재미있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로스트를 함으로써 여기에 여기 보시면 예 메이입니다 메이 메인. 이의의 얼굴을 얼굴에 각인을해놨어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볼수있게끔 네. 그래서, 이렇게 메이라고적어놨이렇 그럼 로스트랑 갤러렇도많이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만의 준입니다. 인기가요에서 이제 마지막 막방을 또 마쳤는데요. 좀 뭔가 아쉬우면서도 어 뭔가 또 다행히 무대가 잘 끝나서 또 한편으로는 어 기분이 또 좋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음악방송에서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도 또 콘서트도 남아있고 또 여러 멋있는 또 그런 것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색다르게 또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방송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베이 여러분들께 너무 고맙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저는 또 멋있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상 베이만의 지훈이었습니다 인기가요 끄 그... <웃음> 안녕